Yeah. <sighs> 팬들이 빨라니까 아프지? 음! 응? 뭐라 먹야 돼? 나왔잖아 뭐야 누워갖고 네, 보고 안 돼, 떨어져. 아이고, 놀래. 먹어도 된 야. 엄마가 뭘 갖고 오냐. 그래가지고, 방어비 먹을까? 응. Go! <laughs>